어제 3월 19일 후쿠이에서 흰색의 무지개가 뜨면서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6월 26일에 일본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역에서 무지개 구름이 뜨면서 불안감이 컸습니다. 2년 전 6월에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 현에서는 6월 장마전선의 구름 속에서 무지개 구름이 뜨면서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6월 26일 장마전선에 뜬 무지개 구름 소동이 잠잠해지던 2021년 10월 7일 22시 4 1 분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쿄의 무지개 구름이 장마전선에 나타난 지약 3개월 만에 그 도쿄에 마치 3개월 전에 내가 지진 경보를 했듯이 지금 강진을 일본의 수도에 발생시킨다는 듯이 도쿄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치바현 북서부인 도시지카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19일에 흰색 무지개가 일본 후쿠이에 뜨면서 후쿠이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2년 전 무지개가 뜬후 일본의 수도에서 도쿄에서 도시지 카지진이 발생하였듯이 이번에도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것인가 2년 전에는 지진의 진원은 치바현 북서부였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무지개가 뜬 2023년 3월 20일 현재 일본 치바현은 어떠한가 지금 2023년은 2021년과 비교하여 더욱 위기의 순간입니다. 일본 수도권에서 연일 강진들이 발생하며 전문가들이 강진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19일에 후쿠이현에서 흰색 무지개가 뜬 이후 오늘 하루 뒤인 3월 20일에는 일본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20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현재까지 일본 치바현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3월 1일에 치바현 북동부 3월 4일 치바현 북서부 3월 10일 치바현 남부 3월 11일 동일 본대지진 12주년인 날에도 치바현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있었고 3월 14일에는 흰색 무지개가 뜬 후쿠이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3월 15일에도 치바현 북서부 그리고 오늘 3월 20일 월요일에 치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무지개가 뜬 이후 일본 도쿄에서 강진이 과연 발생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